자 그러면은 다음 우리 민규 씨 나와주세요. 어잘 생겼다. 야 진짜 큰 잠자리 같아. 오. 민규 씨는 오늘 좀 과묵한 그 이미지를 요즘 좀 가져가고 계시는 거 같은데. 어 그래요? 네네. 성공적이네. 오늘 머리도 되게 이뻐요. 아, <웃음> 어, 진짜요? 예 모범생 같고. 고마워요. 오늘 좀나와주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음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좀 짝꿍이 된 멤버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다좀 <웃음> 가능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니다몇명 예상하십니까? 두 명? 아, 명이면괜찮을것같아요 괜찮고. 민규 씨에게 나오실 분나면괜찮이면이렇게또고 2명이면 보여줄 것같이이면 괜찮고. 2명이면 괜찮고. 2명이면 괜찮고. 2명이면 괜찮시 2명이면 시찮 모르겠는데 m bum, bum, bum, bum, bum, bum, bum, bum, b u 거 bum, bum, bum, bum, bum, bum, bum, bum, bum, bum, b 기 m bum, bum, b u 커플 성사 실패하셨는데요. 그럼 이제 그럼 민규가 다른 사람한테 더 네. 이렇게 다가오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사랑은 받는 사랑도 있고 주는 사랑도 있고. 맞아. 사랑은 네. 돌아오는 거니까요. 네네네. 네. 어, 되게 조라해 보이네요. 진짜. 그런 게 굉장히 기분 묘하네요 그럼 지금 여기 안 오셨던 분들이 누구 계시죠? 도지영, 도겸이 형. 많아 많아. 네 맞네 많아. 생각보다. 우리 DHC 한번. 아. 안야저 아, 바지 저거. 아 요즘 약간 아, 무용계 이제 한 획을 그었죠? 네 그렇죠. 네. 목으로 그었나요? 이세 뒤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와주세요 어, 오? 오? 어, 이렇게 가면은 진짜 이거는 전쟁인데 제가 봤 살짝 재미, 재미있으려고 그래요. 왔다가 돌아가려고 했는데 돌아가고 있어서 아, 약간 심어었어 아, 애매해서 아, 네. 네, 네 혹시 그런 마음 살짝 있으신 건가요? 아닌가요? 조금 있자 <웃음> 그래도 이분에게 왔습니다. 자, DHC 되게 저... 거만하신데 누구가 오실 것 같아요? 어? 누가 오셨을 것 같아요? 저 아... 뒷모습은 다 왔을 거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좋습니다. 돌아봐 주세요. 자. <목소리> 거의 이커플로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와인즈라고 불러드리고 싶어요. 와인즈 아. 아, 네. 아까 슈아 이정한이 형이 형이랑 짝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좀 어떻게 네. 보면은 아니 나도 좀 아까 질려가지고 아 질렸어요? 우리가 어, 먼저 나왔다가 네. 아니, 숨소리 때문에 계속 아. 다시 들어가는데아 아, 숨소리 때문에 들어가신거예요 아, 네. 사실 먼저 나왔던 분이 정환 씨였어요 네아네 맞습니다 아, 네. <웃음> 아, 조슈아 씨 나오신 이유 뭐예요 혹시? 잘 맞는 거 같아요. 아, 아, 어. 아까 아. 아, 아까 진지해요. 갑자기 아. 아, 진지해요. 진지해요. 설레 약간. 그건 D H 나왔을 때는 안 나왔잖아요. 아, 아. 그때는 아. 그때 이후로 생각을 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아 아, 그러면 D 네. H 씨한테 사죄의 말을 하던지 왜냐면 어떻게 보면 시련을 처음 줬기 때문에 어. 네. 좀 마지막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실 수 네. 있나요? 너 A 씨가 안 뽑아주면 나랑 커플이야. 약간의 밀당이었지. 아야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약간의 밀당이었어요. 나를 더 원하게 만들 원하게 만들고 더 많았네요 원투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원하시면 잡으셔도 되고요 원하지 않으시면 손을 때리시면 됩니다 너이 짜증나 다행이에요 같이 십시다 돌아가 다시 야. 다시 정한 씨는 잘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요. 아, 아, 아, 아니지, 그래. 아. <웃음> 자 지금까지 커플이 된 사람들은 있는데안된 사람도 꽤 있어요. 이제는 커플이 되신 분들은 그만 나오시고요. 커플이 안된 분만 그럼 제가 있어요.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커플이 안아 네. 도겸이 때 내가. 싹 나올지 볼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내가 커플만 안했어잖아 도겸이 형 자칭 또 데뷔 초때 해피바이러스였기 아. 때문에. 자, 자칭 데뷔 초때 해피바이러스 무슨 <웃음> 말이죠? <웃음> 당신도 자칭 K-pop의 미래잖아요. <웃음> 아니 나 그런 말한적 없습니다. 그런 말한적어 <웃음> 좋습니다. 어, 이제 커플이 안 되신 분들이 누가 계시죠? <웃음> 원우, 민규, 우지, DA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 나올 거라고 예상이 가는 분들이 있나요? 어, 사실 그 눈여겨 보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차를 오히려 나와줘. 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그이 직접... 네. 네. 오, 오, 옛날에...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네. 저를 계속 쳐다보는 한 분이 있었거든요. 아 개인적인 사심을.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눈치가 좀 보여서. 아, 네. 그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분이 누구시죠? 호시야 나와줄래? <웃음> 호시야 나와줄래? 근데 사실 호시 씨는 <웃음> 지금 그렇죠, 준 씨와 커플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호시 씨의 고민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럼. 도겸 씨야 짝꿍 하고싶우시오나오나오나요오시오 나오시오. 갑자기 사극이 나오시오. 왜 나우시오. 나우시오. 시오 많아 시아 와. 나온 사람 많습니다. 나짜 <웃음> 많아? 많아? 아, 나 감동이야. 나 많은 거.. 나한명이나도 좋아. 음. 몇명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딱한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예상한 그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아니어도. 네 괜찮습니다. 둥형 아, 씨 <웃음> 진짜 사랑 찾으려고 나오셨이네네 돌아봐주세요. 여기 도 다야. 여기도. 아, 다섯 명이 나왔습니다 최초로 오나좀 너무 감동하네 최고 인기남이었습니다 사실 아. 이 댄스가 있었기 어, 때문에 어, 네네네 <웃음> 네. 추워가지고 네. 네. 네. <웃음> 저는 아까 그 코에 카메라 닿았을 아, 때아코 코 그... 카메라 아. 코메라 코메라 민규 씨왜 나오셨죠? 보고 싶어서요 아. 저는 아까 손을 잡았을 때그 눈빛을 기억해요 아. 저는 춤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조이히 하세요 당신 아. <웃음> <웃음> 만들어낸 티 너무 나죠? 정한 씨입다 저는 그냥 당신이 <웃음> 매력적이에요 아. 아. 아. 아 지금 너무 좋다 h e 시는요전 처음부터 넣었어요. 아! 와 주님. 오, 주님. <웃음> 지금 bu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어요 준씨의 눈이. 내가 아까 준이 때왜 나온 줄 알아? 너때문이야 너랑 같이 나왔잖아! <웃음> 예능 톤이잖아! 네. <웃음> 예능 톤이잖아. 네. 죄송합니다 코미디 빅리그 아니고요. 제가 아, 어떻게 네. 받아야 되죠? 네. 네. 아, 지금 아, 어떻게 네. 받아야 왜? 돼요! 아 내가 아침드라마 보고 있네. 이것도 네. 네. 네. 고개를 숙여 주시고요. 정씨 일어나셔서 네, 너무 어렵네요. 아, 소 안내미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따스히 안아줄 겁니다. 네. 아, 정말? 하루만 네 방에 침대가 되고 싶어. 오 oh, 베이비. 아, 진짜 공연있다. 고개 숙여 눈을 감아 주세요, 여러분. 어... 과연 자, 이제 경찰. 그 시민 네. 의사를 불러야겠습니다. 소녀 <웃음> 씨를 고쳐 줄 의사를 불러주세요. 어! 어 진짜 최다 인원이다. 최다 인원. 오 오! 오호호와 오, 오, 오, 오! 아! 우와! 여 우리 고맙다 자, 도경우 씨 확정됐습니다. 아! 민규 씨, 씨. <목질맛> 그냥 둘이 하실래요? 아직 우지 형이 남았어요. 아, 와, 우지 형하고 나오, 나오고 싶은 사람 나오겠죠? 네네, 그렇죠 네. 일단 민규, 원우까지 커플 확정하겠습니다 고하 아, 확정하는 거예요? 네 왜요? 아, 이제 네, 네. 네, 마지막까지 한번 해봐요 <웃음> 그러면 지금 DA 준, 민규, 원우 남았어 d a 네. 도안 남았어? 디에잇, 어. 네. 아, 준, 민규, 원우 민규, 원우는 지금 약간 가커플 느낌이고요 가커플 <웃음> 우지 씨예좀 기대를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보이는데 아, 저는 사실 처음부터 계속 나가고 싶었는데 음. 소심해서 <웃음> 못 나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아, 아, 부끄럼쟁이이시구나. 뭔가 이미 커플이 많이 되어서 자신의 사랑을 찾지 못할까봐 좀 많이 겁난다고 하시는데 정말 자기 커플을 버리고도 나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아, 일단 <웃음> <웃음> 와, 우지 형 실망할 수도 있겠다. 과연.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우지 씨. 네. 몇명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어 모르겠어요 안 나왔거나 한명 정도 나왔지 않을까요? 그 예상이 맞기를 바라면서 눈은 감고. 예. 3초 있다가 돌아와 주면 됩니다. 3, 2, 1. 아아아아아 <목소리> 최고 인기남, 최고 인기남. 인기 아, 언제 앉으셨어요? 아, <목소리> 저, 저 아빠들이 안되는데 앉았어요. 안 야, <목소리> 야, 이 정성을 네, 알아줘야 돼요. 어, 이거 진짜 영광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제일 어려워. 맞아요, 너무 행복하죠? 어, 정말,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정말. 수고오셨네요다나오니까 제가 안 나오면 약간 이상한데. 그래도 방송을 생각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좋습니다. 자, 분이씨 충분히 고민하시고. 안된 사람이 누구 누구다고요? o d away. a 안 되는 사람 n 규원 o 준 y 예. a 준 d then, you won. June, okay. I'm 커플 상관없어요? 네. 당신이 끌리는 사... 오. 당신이 끌리는 사... <웃음> 당신이 <웃음> 끌리는 사... g she the clean 가자 우리 오늘 거의 약간 원우 커플 확장이지? 지금 뭐 마지막으로 원우 형이 앉아야 되는 건가? 원우 형한 번도 안 했지. 원우 이제 원우, 원우 와, 형이 앉을 때가 됐습니다. 자 원우 형의 정말 그 커플이 정말 궁금한데 어떤 분 될지 너무 기대가 돼요. 아 그니까. 자 오케이. 그분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고! 어. 오. 어어 o k at t h 수 있을 c r e t Look at the secret. Look at the s e 냄새나 t Look at the secret. Look at the s e c r 기대 Look 기대 t h 요 secret. 나 o o k at the s e 오 r e t 라 와. 와. 혹시 승관이 까진가요? 저도죠. <웃음> 저는 승관이 고르겠습니다. <웃음> 사첫 만남을 잊지 못해요 러노 네. 씨가 저 자꾸 지각할 때 깨워줬던 아 거, 그, 마, 그 마음을 잊지 못하고 그렇죠. 저는 그거에 너무 잘 감사를 네. 준이는 커플이 됐었다가 깨지고 에이씨는 네, 그래. 커플이 저는 계속 당해 네. 아이고 그러면 은 어떻게 또 마이아이로 두 분만 원하시면 네. 두 분이 커플이 되저, 되셔도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 그래요 그, 흐르가는 흐르 대로 될게 흐러가는 대로 이렇게 흐는데요 아. 거의 물고기죠 그럼 남은 준 씨와 디에 씨도 커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 야. 오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모두가 커플이 이루어졌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원우 씨는 아쉽게도 네. 어, 게임을 막 그렇게 하고 하시긴, 하실 수는 없고 집에 가나요? 같이 옆에서 좀 아, 예. 살짝 이렇게 털어주시면 <웃음> 털어주시 <웃음> 그러고 보니까 논리나잇 MC다 그러네 그러네 논리나잇 전생연문에 MC 진행 그러니까, 어, MC 진행 전문가들인 것데요 논리나잇 아, 진짜 조회수 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짝꿍 같다구요?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웃음> 시츄에이션 케미 브라이 e m i 와우 잠깐만요 부부가... 그거 웃지 말고 제대로 한번해 w w 요 진짜 웃지 Wow! w 하게한번 w 주세요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Wow! 전생연 전생의 케미를 찾을 첫 번째 코너입니다. 아하. 짝꿍 명랑 운동회 이인 삼각 림보! 아주 단순합니다. 이인 네. 삼각을 하시고 음, 삼각. 림보를 통과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어느 씨가 제가, 제가 네. 시범 시범. 네. 시범 원우. 아 오늘 아주 화이트하고 아주 네. 좋네요. 네. 네.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이렇게아 간단하네요. 오. 오. 오. 오. 성공했네. 성공한 아. 거예요. 오. 근데 이 발의 호흡이 되게 중요하게 그렇죠 네. 어 저희도 지금 통과를 했지만 발의 호흡이 별로 맞지는 않았는데 그쵸. 근데 통과만 하면 돼요 네네. 어. 참 근데 되게 어. 좀좀 위험한 말씀드리기 그냥 네. 통과만 하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든 방법을 좀 가리지 아, 않고 혹시, 혹시 위로, 위로 통과해도 되나요? 돼요. 에이 기본적인 림보 규칙은 지키셔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거나 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이 림보를 눈으로 바라보고 지나친다 다 돼야 돼요 아. 어. 바라보고 지나친다. 유로바나 <웃음> 유로바아 <이루 바라볼까? 웃음> 어, 아, 저는 아까 전에 특이한 걸 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림보를 하면 허리를 뒤로 꺾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근데또 준이는 네. 허리를 안 꺾고 발목을 꺾어요. 발목을 아, 아. 아니. 발목을 꺾어서요? 아유, 그래, <웃음> 우리 번외로 시범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이거 살면서 가끔씩 약간 허리 좀 아픈데 옛날에 <웃음> 허리 아프 다는 그냥 명인 타입이야 명인, 발목, 그냥, 명인 발, 타입 발, 발목 대신 아프면 돼 이렇게 발목 대신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 끊으면 그냥, 그냥 발목 대신 허리 아프면 돼이 네, 좋습니다. 그, 근데 이게 또 커플로 가면 또안 되니까. 커플로 여기 다 사용할 수 없거든요, 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오늘 준희 신발 예쁘네요. 네, 아무튼 어, 준희 씨 이렇게 방금 <웃음> 꺾었으니까 우리 칭찬 한번 해드려요, 칭찬한 <웃음> 번 해드려요. 아 잘한다, 잘한다, 네. 잘이왕에 아, 오늘 어, 디노 씨가 굉장히 소세지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핑크스 아, 핑크천어장사한 핑크 느낌으로 <웃음> 네, <웃음>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짝꿍. 민규지, 민규지. 너는 민규지.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너는 민규지. 제 커플 이름은 큐거든요, 큐. 아, 큐예요 민규지는 뭐예요? 그냥 민규 민규지. 우지. 오, 너는 민규지. 아, 좋은데요? 자, 시장 높이 135cm로 가겠습니다. 네. 사실 커플 선정할 네. 때는. 네. 종목을 몰랐거든요. 아 그렇죠. 네. <웃음> 그래서 세팅하고 계시길래 봤는데 어 이거 뭐예요? 어 림보예요. 그러니까 아, 아 잘못 골랐네. 아 그래요 아 또? 여, 야, 민규 잘해요. 유연해요. 자기가 다말약 자기가 다잘하고아 아, 죄송해요. 지금. 지금. 아, 그게 아니라 가끔 제가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가지고 누경선날 헷갈리게, 누경선나 헷갈리지. 시작! 앞으로 아, 자, 어, 호흡을발을 어, 먼저 빼고. 저렇게 많이 원, 그래. 먼저 가 먼저, 자, 가, 먼저 가, 먼저 가. 가 먼저 가나요? 아, 이거 작전에 작전에. 그팀이 도와줘도 아, 되는 네, 거예요. 작전 먼저 가요. 도와줘, 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민규 이지 호흡이 되게 좋네 이렇게 이인 상각은 어려울 수 있지만 또 받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가서 받쳐주는 거면 다 50cm도 될수 있어. 어, 아예 5 0자 그럼 다음 내 Memo, 네. 정환 아, 조시환. 저희 <웃음> 팀 이름은 <웃음> 예. JHJ입니다. j h 그러니까 h j, j j h h j j h h j j h h j j h h j j h h j j h h j j h h j 요 j h 왜 h j j h j h j h j h j, j. j. 어. JHHJ, <웃음> 성공! 우좀 자, 다음 팀으로 혹시 저희가 해야 될까요? 자, 다음 커플 이름 얘기해주면서 나와주세요. 톡, 수석 톡, 에버레이터 캐럿 톡, 베비 톡톡톡 네개도크를 해줘 톡 아우 씨 도겸의 저희는 저 다른 팀과 다릅니다 진 연륜이 느껴지는 편이다 네. 네. 저 5년째거든요? 뭐 발목에 하지 않고 저는 허벅지에 허벅지 하셨어요? 네. 아, 사실 아, 이제 네. 발목에 하면은 이제 좁아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허벅지 하면 이제 넓게 아뭐 네. 네. 아, 네. 어떻게 네. 어떻게든 숫자를 불려보셔야 네. 되니까 네. 일단, 네. 일단 가보십시오 시작! 시작. 그냥 가, 가서? 그냥 이렇게 가서 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웃음> <웃음> 아직 <웃음> 따위에, 아, 가지고 <웃음> 그러면 야 자, 노크를 해줘 팀. 30. 톡톡톡. 네. 내게 노크를 덕, 덕. 해줘 톡. <웃음> 아. 혹시 뒤에서 누가 당기는 느낌 못 받으셨나요? 받았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 아, 네. 아 <웃음> 당겼어? 다음 팀. 다음 그룹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네, 좋습니다. 우리 시작 어이. 그다음 그러니까 네. 중국에서 무술 경력이. 어우 미안해. 네. 네. 자, 네. 자 네. 바로. 멋있어. 네. 계란 계란이랑 소세지 같네요. 네. 네. 저희 팀. 옛날 도시락. 네. 옛날 도시락. 옛날 아, 도시락 가시죠. 네.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옛날 시 옛날 도시락. 네.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네. 네. 시작. 가자. 옛날 도시락. <웃음> 김치가 김치가 없다야. 옛날 도시락 너무 좋다. 오. 아. 아. 이거 너무 쉬니까 15cm 네. 내려보죠 자 120cm로 대폭 하강시켰습니다 네. 자, 15cm 줄였나요? 네한 번에 네. 지금 뭐야, 너무 모두 갈게. 너무 쉽게 쉽게 가기 때문에 네. 오늘 빠른 진행을 위해서 자 준비 시작 민규지 어 이거 좀 어렵다 어. 받쳐줄 수 있나요? 봤지? 오 받쳤어 가자 야 손잡기 가자. 저거 가자 이거 대박이다 어. 너무 괜찮다 네, 저희도 손잡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가 좋다 내가 잡고 네, 뭐? 좋아 좋아 네. 시가. 어, 이렇게 다 된다. Pues. 아. 이거는 다될것 아, 같은데. 따라, 따라하기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따라하기 있나요? 어, 생각보다 잘하네요. 저희는 네. 저희는 남들과 똑같이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석으로 갈게요. 네, 저희는 그냥 뭐. 아, 정석으로 간다. 네. 오! 오! 오! 어, 정석으로 갈게. 네, 저희는 그냥 뭐. 아, 정석으로 간다. 아, 뭐 네. 오! 오! 혹시 빼? 빼. 오! 혹시 빼? 빼. 오! 오셨습니다. 도겸! 어? 혹시 석순톡 탈라 석순톡, 어. 수석톡, 에버리톡, 캐럿톡, 에리톡, 가토톡, 가이버튼네톡자 D 준 시작할게요. 그냥 같이 할까? 왜? 어 그럼 같이 할까? 이거심이야와심이야 진심이야. 진심이야. 이야진심이진이야 진심이야. 어심이야진심 옛날 도시락, 옛날 도시락, 갑니다. 옛날도 시럽. 옛날도 시럽. 오오오오. 야, 오? 진짜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디노 수준이와 디노가 런지를. 오, 이 런지 다리 힘이 좋지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도인데 디노 씨가 런지로 굉장히 잘하네요. 시 어. 여기에서 이제 네. 5cm 내리나요? 10cm 내리나요? 1라운드 어. 호시만 탈락 호, 호시 탈락했는데 15cm 내려서. 아 100. 아 5cm 내려서 115cm로 가겠습니다. 110, 10cm 내려요. 10cm로요. 다시 들어와. 아 보시죠. 이번에도 서로도 도와주는 컨셉일까 어어어 어어 요안나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잡아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하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좋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거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나라 하면 우리 채널 토비 간네요 와, 야, 저래 저 되는 거예요? 와, 저 아. <웃음> 저래 되요? 아. 아. 아. 아. 아. 이 아, 와. 아아살수있어 와. 살수 있어요. 와, m I 갑니다. 어, 이 W W. 와, 와. 와. 와. 대박이다. M M M M M. 발을 어떻게 조 대박이다. 가, 가, 가. 야, 그냥 가. 너 대니? 와, 와, 와, 와. 너 대니? 와. 잠깐 마지막에. 거의 몇살 잡았죠? 네. 일어나 거의. l e 아 애들이 네 멤버분들이 훈련을 잘하네요. 아, 아 여기 나와. 탈락할 것 같죠? 어, 어. 나, 뭔가... 나 먼저? 어, 뭐. 아니 네 먼저 가야 돼. 네 먼저, 먼저 가야 돼. 너 거꾸로에... 얘... 먼저 가야 돼. 와우! 거꾸로에... 야 얘. 너 먼저 가야 돼. 와우! 야얘 뭐? 런지 야, 최고야. 이수 야. 굉장히 유연합니다. 아, 아, 아, 야누르지마누르지마누르지마자그러분 이제 계란만 넘으면 됩니다. 계란만. 네, 이제 계란만 넘으면 됩니다. 아, 뻑뻑했어요. 아, 계란. 아유 잘했어. 아, 되잖아, 노른자. 아, 노른자예요, 노른자. 아, 어, 옛날 도시락 너무 좋아요. 네, 괜찮아요, 좋아 도 좋아요.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웃음> 진짜. <웃음> 아니, 디노 씨를 는데 근데 런지, 런지 자세가 지금 굉장히 다른 사람들 따라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 해, 이렇게 잘하시나요? 어, 하체가 이게, 되게 좋아. 이게 은근히 다 되지 않아요. 네. 아,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특권이고. 네, 특권이고 은근히 어려워가지고. <웃음> 이준 씨. 네, 아, 백 자, 백입니다. 자, 민규 씨 런지 자신 있나요? 현지요현지 런지야 규지스타 자, 바로 가봅니다깊숙깊숙 허리 조심하셔야 니다 잡아 줄게. 무슨 지 마세요. 여기 허리 댄스 같습니다. 그냥 가면 돼. 어 가는데. 오, <웃음> 그런지 <웃음> <가면 돼. 웃음> <웃음> 아, 잡아 주 어! 잡아 주면 <웃음> 돼요. 잡아 주면 <웃음> 돼요. 어떻게든 잡아 주면 <웃음> 돼요. 잡아 잡아. 런지 런지 런지 런지 런지. 런지. 런지 너! 뒷발이 빠지는 거아니에 림보 아니에요. 런지예요. 아니, 씨발 야공먹 그냥 다리 주먹 넣으세요. 뵈, 뵈, 뵈, 뵈. 나 눈문다. 아, 어 누워. 민호 민호 민호. 민규진 탈락. 탈락. 잠깐만. 어. 근데 이거 이기면 뭐가 좋은 거죠? 상품이 뭐가 있는 건가요? 그걸 이즈하시면 어떡해요. 뭐예요? 제가 처음 얘기했어요. 이거 막 잘해봤자 막 그렇게 좋은 거 아니라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너, 맞아, 맞아. 너 맞아. 너무 목숨까지 말라고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야, 네. 야, 우리 그럼 빨리 떨어지길 잘했는데. 아, 뭐. 전생의 부부 같아요. 전 아, 뭐. 전생의 부부, 부부 아니면 이, 정도의, 야, 이 정도 리얼, 합을 못 이어내요. 이게 진짜 마지막 판 같은데. 어, 리얼. <웃음> <웃음> 어... <웃음> 잠깐만 잠깐만. 계속. <시작>. 이 <웃음> 오케이. 야. 시작. 아! 야, 야, 누워 누워 누워. 야 미안해. <웃음> 야 <웃음> 사진 좀 찍어. <찍고> 아 <웃음> 야 진짜. 야 바라그란다 바라그란다 진짜. 아 그렇게 이기, 이기고 싶냐? 야 그렇게 이기려고 바라그란다. 아. 아. 왜 직접 오셨어야 야, 뭐, 야, 야. 야. 조슈아, 조슈아. 춤대 스마트도 이런 표정 못 봤어.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아니 뭐 이렇게 열정을. 야야 <웃음> 이거 안돼. 정한 <웃음> 조슈아가. <웃음> 실패했고요 어, 문준이, 이거. 어. 자, 이 정도는 껌이지 표정 잘 보셔야 돼요. 와, 와. 되게 진지해.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되게 진지해. 와, 뭐야. 야, 이이이자자야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이야이야야 너무 잘하는 게 너무 웃기다.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짜요. 엘사 실패하고 5cm 올려서 다시 해보자 대결. 참아줘요. 아줘요오 너무 어지가 잡았어. 성공. <웃음> 아, 아, 아 너무 멋있다. 자 하나 둘 이거 잠깐 이거. 똑같은 걸로 한 번만 더 해보면 안 돼요? 아 정말 잘하시네요. 아 자, 아예 내 뒤로 와가지고 아예 내 뒤로 와가지고 날 아예 받쳐야 돼. 아 여기 옆에 진짜 옆에서 보는 게진기명기한데 저게 어, 무릎에다 되는 건가? 할수 있어. 해볼게. 일단 어떻게든 조시가 <웃음> <저, 웃음> 뒤에 표정 봐. <웃음> 정한이 형 활동 복귀 이후 <웃음> 많이 괜찮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성공하는 거 아니야? 손대야돼 이제 손대야돼손 떼야, 아, 돼? 떼야 <놀라> 돼? 잡아야 돼? <웃음> 실패 <웃음> 어? <웃음> 야, 이거 된거 아니에요? 된거 <웃음> 아니에요? 야, 야. 야, 야, 야. 야, 어떡해? 약간 다 아니야? 야, 어떡해? <웃음> 뭐하냐? 너 뭐하냐? 될거 같아가지고 그만하세요, 선생님 <웃음> 자, 그만할게요. <웃음> 자, 그만할게요. 어떤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 아니 아니 한번더저 저잖아. 아아야 아니면은 공동에 좀 애매하니까 갈발보 하는 게 어때? 네 갈발보 할까? 공동 어, 우승을 아, 하자 공동 우승하자 그러면. 이 게임은 마이아이 그리고 J H, -H J 팀이 우승했습니다. 공동 우승. 아 이분들 프로심면안 돼요. 아안돼안돼 이분들 어렵게 한 거예요. 아 네네. 네. 네. 다음 게임으로 넘어갔나요? 네 다음 레인 다음 게임으로 고고고 다음에또 만나요. 내가 야너 런지로 할수 있어? 나 한번 해볼게, 한번 런지로. 런지. 자, 런지로. 번영이 런지. 형 런지로? <웃음> 야, 야, 런지로 이걸 하려면 <웃음> 상체 사이즈가 이 정도야. 거의. 야 상체도 이 정도 얼마? 야할수 있을 것 같아. 런지로, 런지로. 와, 런, 런. 런, 런, 런, 런, 런, 런, 런. <웃음> <웃음> 역도를 이야, 해요 음. 역도를 아, 잘하네. 역 o m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n c n c n 과감하게 고. 도전해! 과감하게! 과 네. 어. 아! 이렇게, 이렇게 끝요네 이렇게 해서 이번 와. 게임은 이렇게 해서 케미를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정말 우리 멤버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볼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열정 넘쳤어. 아 힘들어.